안녕하세요. 이병골파큐 오 o 이 스윙골파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늘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화면 상단을 터치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활용하시게 되면 제가 과연 뭐를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글자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레슨비를 아껴드리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교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통 저한테 오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뭐큰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옥숭이라는 걸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땐 처음부터 그냥 제 커리큘럼으로 나가죠. 뭐 예를 들어서 아래로 위로 친다거나 아니면 L2L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드 블롤 한다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골퍼 특성에 맞춰서 쭉 배치를 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옥스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옥스윙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악성 훅이 나요. 그리고 악성 슬라이스가 나요. 그리고 악성 탑핑이 나요. 그리고 악성 뒷땅이 나요. 대표적으로 미스샷이라고 한다면 이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탑핑이 계속 난다. 거이 자꾸 위에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 그럼 바닥을 좀 느끼는 긁어치기 조금 걸 느껴야 되고 또뭐 슬라이스가 나면 이거 갖다 어떻게 좀 가운데로 칠수 있는 약간의 몸부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장 급한 상황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의외로 쉬워요. 그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딱 공을 쳤더니. 하... 이제 필드 갔더니 여기서 막 쳐요. 벌써 갔어. 아, 완전 탑핑. 그러면은 주변 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어, 이 프로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했어. 또.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서 뒤땅이 막 났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어, 이 프로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또 어떤 분은 제가 공 치는 거 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공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보지도 못해서 소리 듣고 딱공 날아가는 거 보더니 이 프로!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이 프로 봐. 이분 왼쪽 보면서 헤드업 했잖아. 야 참. 이 헤드업이라는 게요. 정말 모든 거에만병통치약인가봐요 그냥 잘못 치면 어이 프로 헤드업 했어? 헤드업 하지마. 전 이러고 있는데도 해도 됐잖아 이러고 있는데도 해도 됐잖아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뭐 아는 척을 할수 있는 거라면 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미스샷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스샷은 내가 치고자 한 의도에 맞지 않는, 그게 심지어 정탈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샷 결과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미스샷인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스샷이 무엇이냐. 미스샷. 미스 샷은 뭐 뒷땅, 탑핑, 뭐 쉔크, 뭐 슬라이스, 훅 이런 것도 미스 샷인 건 맞는데 내가 칠때 의도하지 않은 샷 결과가 나오면 그건 그냥 미스 샷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땅으로 굴러가 가지고 올라갔어. 그럼 결과로 보면 구샷이지만 어찌 됐건 간에 미스 샷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치기만 하면 탑핑이 나요. 이렇게 그런데 어, 하나 탑핑 났어요 하나. 그런데 탑핑 어,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 탑핑 나놓고 미스샷의 형태는 어떻게 나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때 진정한 미스샷이에요. 그러니까 미스샷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게 미스샷인데 그걸 미스샷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똑같은 결과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면 그건 진짜 미스샷의 카테고리로 넣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탑핑이 났는데 하나는 이렇게 뒷땅이 나면 이건 미스샷은 아니에요. 완벽한 미스샷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는 탑핑, 하나는 뒷땅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위로도 칠줄 알고 밑으로도 칠줄 아니까. 근데 진짜 미스샷은 계속 위로 맞거나 계속 아래로 맞거나 계속 슬라이스가 나거나 계속 훅이 나거나 패턴이 잡힌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걸 진짜 미스샷으로 보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교정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정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훅이 나요. 훅이 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보면 알죠. 아, 뭐, 어퍼, 뭐 위에서 덮여서 그래요. 뭐 위에서 아래로 쳐서 그래요. 뭐 클럽 페이스가 너무 지나치게 덮여서 그래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는데 훅이 너무 심하게 난다. 심하게 난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의 스윙을 그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마이너스라고 따진다면 이쪽 오른쪽으로 심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슬라이스라면 클럽 페이스가 뭐 질문하잖아요. 왜 슬라이스 났어요? 그러면 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요. 그러면왜 슬라이스 났어요? 어, 어퍼 쳐서요. 그러면 이걸 들어 쳐야 되나? 그런 건 힘드니까. 일단 공의 방향에 의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아 좌우는 클럽 페이스가 좌우를 하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클럽 페이스를 좀 열어놓고 아니면 내가 스트롱 그립을 잡고 있는 걸 똑바로 잡아서 완전히 슬라이스를 나게 한번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훅 때문에 고민을 하면 완전 반대쪽 센 약을 먹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센 약을 확 넣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훅이 심하게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훅이 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똑바로 치겠다고 어떻게든 똑바로 치겠다고 계속 이 센터가 뭐라고 맨날 똑바로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절대로 교정이 안 돼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레슨을 해 드릴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겁니다. 훅이 나면 슬라이스를 드세요 슬라이스가 나면 완전 훅을 내세요 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덮으세요 이렇게 덮어 잡으세요 완전히 훅 끓이 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이거 뭐볼 아예 뜨지도 않고 지금 구석에 박히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완전히 훅을 내겠다면 훅이 나지만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훅을 내겠다고 해도 생각만큼 훅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 이러한 습관이 지금 있고 이렇게 버티는 게 있고 너무 많이 돌리는 게 있고 이러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강하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 플러스가 많으면 마이너스를 추가하고 마이너스가 많으면 플러스를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정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교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타핑이 나네요. 타핑이 나요. 그냥 타핑이 계속 나요. 이렇게. 필드방 가면 그냥 타핑이 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한테 이제 제가 무조건 보죠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아, 전 그냥 똑바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칠때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쳐보세요라고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탑핑이 나는 경우는 뭐냐면 덜 숙여서 그래요. 덜 숙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탑 나는 똑바로 편하게 선다고 섰는데 지금 탑핑이 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딱이 정도만 해서 바닥을 상스칠 수 있는 정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면 서 있는 상태를 완전 더 많이 숙여서 이 정도면. 어떤 느낌이세요? 어 뒷땅 날것 같아요.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계속 뒷땅이 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서보세요. 완전 머리까지 들고 서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 탑핑 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극과 극의 느낌으로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스샷 하는 경우는 훅, 슬라이스, 탑핑, 뒷땅. 이게 대표적인 형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측면에서 보시면, 쉔크가 나는데, 쉔크는 뭐냐면 나오다가 거의 토, 힐 쪽에, 이 안쪽에 맞아가지고 공이 우측으로 팍 튀어나가는 거. 그걸 대표적인 쉔크 형태로 보잖아요. 그런데 토에 맞아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본인은 똑바로 해서 친다고 생각하는데, 내려올 때 본인은 몰라요. 이렇게 멀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쉔크가 나요. 본인은 몰라요. 그냥 여기 있다가, 그는 아, 잘 치고 있어. 하는데 스윙. <웃음> 는데 셔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똑바로 본인이 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꾸 안쪽에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로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토로 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그래도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토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타를 쳐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공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가운데 맞고 가운데로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면 힐 쪽에 맞아서 쉔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교정을 할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교정하면 안 돼요. 그냥 막 너무 매우면막 물을 왕창 갖다 붓거나 막 하듯이 완전히 희석시킬 수 있는 만큼 아주 강력한 이 반대 성향의 요소를 주입을 빨리빨리 시켜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교정을 해요? 다후기 나면 훅이 나잖아요. 그냥 훅이 나면 스트레이스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슬라이스가 크게 나면 이 슬라이스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센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 슬라이스 나는 분들한테는 공 완전히 정면에서 이렇게 놓겠못 맞추죠. 그냥 완전히 이쪽으로 가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뭐든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뭐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위 여러분들의 지혜를 써서 가령 너무 뒷땅이 난다 그럼 클럽 나는 스윙은 안 바꿀 거야 근데 나는 뒷땅이 나 그럼 진짜 짧게 잡아버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약간 짧게 잡았다 생각했는데 자꾸 탑핑이 난다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길게 잡아버리 물론 이렇게는 뭐 스윙을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동작을 해야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주변에서. 훅이나 슬라이스, 나타핑이나 뒷땅이 나는데 이걸 갖다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도움이 있다면 건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과감히 거절하시고 그분들이 주는 아이디어를 훨씬 더 과하게 넣으세요. 그러면 훅 났던 분이 갑자기 슬라이스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양만 줄이면 돼요. 슬라이스 나던 분이 갑자기 훅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양만 줄이면 돼요. 그립을 돌린 걸 줄인다거나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걸 줄인다거나 아니면 클럽 페이스 닿는 걸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으로 만들어라 일단 극단적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양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리고 레슨 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거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뭐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 안 찾아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셨죠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해진 건 없죠 내가 그냥 이 증상이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면 플러스를 더 집어넣는 거그렇죠 이게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면 마이너스를 더 넣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정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기팅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꽝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골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